안녕하세요 코난입니다 오늘은 후오비코리아에서 2019년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5대 트렌드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조금 진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리하고 지나가는 차원에서 어, 여러분들하고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저, 제가 ppt로 좀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 트렌드로 선정한 건 STO의 확산입니다 STO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틸리티 토큰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STO는 증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라든지 의결권, 지분 등이 투자자들한테 소유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어떤 부동산, 예술품, 벤처 캐피탈 등한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 STO는 각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규제하고 법률이 제정되냐에 따라서 시행될지 안 될지가 뭐 판가름이 좀될것 같고 만약에 STO가 합법화돼서 어, 실제로 좀 활성화가 된다면 유틸리티 토큰보다는 사용처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 STO가 어, 상용화에 있어서는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 STO가 어떤 식으로 활성화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, 어떤 투자자분들은 ICO처럼 어, 어떤 투기적인 요소들을 어, 더 불러일으키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제가 있어야 진행이 될수 있는 펀딩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두 번째로 선정한 트렌드는 기간 투자자의 유입입니다. 기간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OTC 마켓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 투자자들의 OTC 마켓에서의 그 어떤 자산들을, 자본금을 거래소로 좀 가지고 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. 일단은 이런 식으로 기간투자자들이 좀 유입이 되려면 각국의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들이 좀 필요하고 기간투자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안정적인 인프라라고 하면 어 기간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암호화폐를 맡아주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 이 기관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런 인프라들이 있으면 기관 투자자들이 충분히 거래소로 들어와서 거래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세 번째로 선정된 트렌드는 확장성 솔루션 확보예요. 2018년에도 확장성 관련된 내용들은 되게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.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잖아요.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은 실제로 확장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하드 포크는 아니고 비컨 어, 체인을 위한 어떤 초석 같은 업데이트예요. 그래서 2019년도에 비컨 체인이 어, 성공적으로 도입이 돼서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비컨 체인이 어, 전체 트랜잭션 중에 1%만 차지하기 때문에 어, 100%까지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2019년도에 메인넷을 앞두고, 앞두고 있는 블록체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들이 어떤 식으로 메인넷을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어,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의 블록체인 적용 그리고 활용 확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이 블록체인에 주목하고 있는 게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라 내용이 있었고 그라운드 x 나 라인 같은 데서는 이미 코인을 어, 개발하고 발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폐를 출시했을 때이 암호화폐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암호화폐가 나온다면 시장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고 보여져요 또 퍼블릭 블록체인 말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DLT 기술들이 대기업들 안에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런 기술들이 물론 암호화폐 시장에 직관적, 직접적으로 뭐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블록체인이나 분사원장 기술로서 어떻게 발전이 돼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트렌드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호화폐보다 더 가치의 변동성이 적은 코인을 얘기를 하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방법이 법정 화폐를 패깅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로 예를 들면 달러를 보관하고 그 보관한 달러만큼 코인을 발행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코인의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코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, 가치 변동성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어떤 송금, 해외 송금이라든지 결제 시스템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또 페어로서 역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기축 통화가 지금은 어, 비트코인이라서 BTC 마켓이 많은데 스테이블 코인이 어, 기축 통화가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거래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, 법정 화폐를 패깅해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보관하고 있는 그 기업의 공신력도 중요하고 주기적으로 감사가 필요해요. 이 감사는 국제회계감사 기준에 부합한 어떤 감사 기관을 선정을 해야 될 거고 주기적으로 감사해서 보고서가 발행이 돼서 어, 발행한 코인만큼 그 해당하는 법정 화폐가 보관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신뢰도를 유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란들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하락한 상태잖아요 물론 테더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해명글이 나오긴 나왔지만 아직도 좀 꺼림칙한 건 투자자분들이 다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투명하고 어, 얼마나 잘 갖춰져서 2019년도에 활성화가 되는지도 코인 그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후오비코리아에서 발표한 2019년도 암호화폐 블록체인 5대 트렌드에 대한 내용, 내용을 다뤄봤습니다. 어, 2019년도에는 좀 제도와 움직임이 생기고 규제안이 마련이 돼서 시장이 좀 성숙하고 암호화폐가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